만취로 인한 자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뒷좌석 사이에 끼어 자세성 지식사 한 경우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 57970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2016년경 각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내 만취상태가 되어 대리기사를 불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이후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망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웠으나 망인은 계속 코를 벌며 일어나지 못하였고 다음날 망인의 사건 자동차의 뒷좌석 통로에 엎드린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수의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자세성 지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운행의 의미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차의 당해 장치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운행 중에 있다고 라 표현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대리운전기사가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의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망인의 집앞에 완전히 주차한 이후에 사망한 점 뒷좌석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망인은 사용한 점 좌석 사이에 끼어 적절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식의 기전에 의해 사망에 이른 점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각종의 장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사망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